아, 안녕하십니까 은짱TV의 은짱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인크래프트 비 윈도우 10 에디션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 100명이 됐을 때 이벤트를 했었는데 상품이 마인크래프트 비 윈도우 10 에디션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첨되신 남이선 님께서 재 추첨을 원하셔서 다시 추첨하게 된 겁니다. 영상 설명란에 방식을 적어놓겠습니다. 1월 3일까지 구독하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1월 4일에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이 참여해주시고 퍼트려주세요. 코드 적용하는 방법은 지금 위에 보이는 아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패스입니다. 은짱TV의 은짱이었습니다. Thank you